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보입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루머가 있었습니다 블루홀의 직원 중 하나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중국인 해커에게 거액을 받고 배틀그라운드의 내부 소스를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자친구라는 시시닝은 자신의 웨이브에서 전 남자친구가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레딧에서 올라왔으며 해당 글은 현재 커뮤니티와 관계없는 일기식으로 쓴 글의 양식이란 사유로 인해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에 불로울 측에서는 해당 직원은 실제로 중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국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직급도 아니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스코드에 접근 권한 또한 가지고 있지 않으며 퇴사되었던 사실 또한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해당 소문이 사실을 시엔 사규에 의거하여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게 옳은 방식인데 저번 영상에서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지나치게 편향된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항상 다시 생각하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